그 항상 사진 포즈 보면 울프 선수 포즈를 하던데 왜 그런가요? <웃음> 어 그게 자율 포즈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제가 좀 창의력이 없어서 그리고 뭐 울프 형을 존경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냥 따로 지금 울프 선수 s 네, n s 를 올려줄 건데 네. 그냥 영상 편집 한번 할까? 음. 지금 터키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완이 형좀 성적 지금부터 좋게 나와서 롤드컵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네 안녕하세요 t 1의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입니다 어, 저희가 5연패를 했는데 어, 이제 드디어 승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적으로 음, 일단 스프링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뭐냐 원래 주전 선수들이 너무 잘했었고요. 근데 뭐 그때도 저는 충분히 경기 나가도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뭐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거는 딱히 없고 언제나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감독님이 일 세트 결과에 상관없이 승, 승패 결과에 상관없이 이 세트는 출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냥 긴장만 하지 말고 연습했던 대로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 일단 픽은 전부 다 예상된 픽을 예상된 픽이 나와서 준비된 대로 간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일단 저희 팀이 5연패를 하는 동안 그냥 팀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팀 합이 일단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저희 제 스스로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제 연패를 끊었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승도 많이 해보고 세영이 형이, 마타 선수가 우승도 많이 해보고 게임도 정말 잘해서 그냥 일단, 같이 어, 밑에서 서브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e 어, t 같은 경우는 일단 코치님들이 하실 때랑 감독님이 하실 때랑 별로 e n and then, and t h 그 n and then, and then, a 네, 어, 당연히 이제부터 다 이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젠지 네, 강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출전, 출전 많이 하면서 나갈 때마다 좀 승리하고 싶어요. 큰 무대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일단 그 상암에서는 원래 부스 안에 있어서 좀 몰랐는데 이제 이게... 오픈부스다 보니까 되게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실감했습니다. SKT 팀 응원해 주신 분들과 제어를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연승만 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쭉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